오늘은 2021년 이후 출시된 스팀 게임들 중각끌어가 되어있고 약간 마이너하지만 개성충만한 인기 게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스팀 게임은 컷스 오브 데드간입니다. 스팀에 2021년 2월 24일에 출시되었으며 어드벤처와 액션 rpg를 접목시킨 로그라이크 게임인데요. 여기서 잠깐 로그라이크 장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그라이크란 1980년에 출시된 로그라는 게임의 특징과 시스템을 유사하게 만든 게임을 총칭하는 말로 현재는 하나의 게임 장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임의 대표적인 특징은 플레이 도중 저장이 불가능하고 죽으면 모든 정보를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죽음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만 그만큼 캐릭터 의 성장감을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밸런스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아주 강력해지는 자신의 캐릭터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rpg나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 하셨던 분들은 로그라이크 라는 장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게임을 한번 해보신 다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거라고 확 신합니다 그럼 게임 설명으로 돌아오면 게임의 시작은 모험가인 주인공이 저주받은 신전에 들어가다 갇히게 되고 그곳 빠져나가기 위해 모험을 펼친다는 간단한 스토리로 시작되는데요. 커터뷰로 디아블로 느낌의 해앤 슬래시 방식의 전투가 펼쳐지는데, 회피는 물론 패링 시스템까지 존재해 스타일리쉬하고 긴장감 넘치는 전투가 가능했습니다. 기본 장비는 주무기와 보조무기에 있었는데, 무기의 종류에 따라 공격 모션 및 스킬이 달라졌고, 보조무기와 함께 콤보 공격도 할수 있어 무기를 조합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스킬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기와 보조무기만으로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양손무기라고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 무기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활이나 창같이 사정거리가 긴 무기들이 양손무기에 포함됐고 모으기 공격이 주무기보다 강력해 상황에 따라 주무기와 양손무기를 수합하며 공략할 수 있도록 전투 밸런스가 잡혀 있었습니다. 전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 게임의 특징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지의 이동은 슬레이더 스파이더처럼 2D 지도에 골드, 무기, 유물, 특성 등 플레이어가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을 구분해 놨으며 플레이할 때마다 랜덤으로 스테이지가 생성됐는데요. 게임을 할 때마다 이번 회차에는 어떤 컨셉으로 플레이할지 방향성을 정하고 스테이지를 직접 선택하고 캐릭터를 강화하면 보스를 공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고 다시 플레이를 반복해도 지루함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로그라이크 게임답게 전투의 난이도가 높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저들을 괴롭힐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악랄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첫 번째로 빛과 어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횃불을 들고 다니는데 어둠 속에서 전투를 하면 패널티를 받는다는 설정으로 받는 데미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투 시 던전 곳곳에 놓여있는 화로에 불을 붙이고 전투를 시작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며 적들이 화로를 끄거나 공격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불 붙은 화로를 잘 관리하면 전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던전에 독특한 패턴의 트랩이 설치되어 있는데 횃불을 안 들고 다닐 경우 방심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나름 어둠과 빛이라는 컨셉을 트랩이라는 장치와 잘 결합해 이 게임만의 차별화된 전투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락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스테이지에서 얻게 되는 무기나 특성들은 골드 또는 혈액을 맞춰 구입이 가능한데 혈액은 골드처럼 따로 얻지 않아도 바로 쓸수 있는 재화라 패널티로 타락 게이지를 함께 받게 되는데요. 이 타락 게이지가 가득 차게 되면 타락 상태로 돌입하게 되고 디버프를 한 개씩 받게 되면서 스테이지 진행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 이렇게 다섯 개의 타락이 중첩되면 보스 트라이가 불가능한 정도로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자신의 타락 게이지를 관리하면서 최대 스택인 오스택이 쌓이지 않는 상태로 이득을 챙기고 보스 스테이지까지 이동해야 유리한 전투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게이지 관리가 생각보다 어려웠었는데요. 안 그래도 손이 굳어서 컨트롤이 어려운데 비버프라는 모래주머니까지 주렁주렁 달고 보스를 만나게 되면 그냥 바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세 개 정도의 타락만 받고 보스 스테이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타락을 관리하고 아이템과 특성을 챙기는 게 무척 중요해 보요 보습니다 그리고 보스도 헤겐 슬래시답게 다양한 패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소화물을 소환하는 보스를 시작으로 마법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보스까지 회피를 하고 중요 공격을 패링하면서 공략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로그라이크 게임답게 이 게임은 기본 난이도가 무척 높아 초반에는 하나의 스테이지도 깨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데요 죽었을 때 이전 플레이에서 모은 재료로 특성을 강화해 시작 무기를 좀더 좋은 무기로 교체하거나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이후 플레이 시 자신의 스타일을 좀더 살리고 난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나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커스 오브 더 데드갓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두운 신전에서 횃불을 들고 빛과 어둠을 컨트롤하면서 디아블로 같은 분위기의 던전에서 보스를 공략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유저라면 한 번쯤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스팀 게임은 루프 히어로입니다. 스팀에 2021년 3월 5일에 출시되었으며 덱 빌딩과 RPG, 전략, 방치형 게임이 결합된 방식의 게임입니다. 신박한 느낌의 2D 도트 그래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칙칙하고 어두운 분위기에 다크 판타지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 게임이지만 독특한 진행 방식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 방식을 살펴보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길이 있고 그 길을 자신의 영웅이 이동하면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중 길에 있는 몬스터를 만나게 되면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동하고 전투하고 이동하고 전투하고를 반복하며 메비우스 띠같은 필드를 무한으로 이동하며 전투를 이어가는 게임입니다. 이동부터 전투까지 플레이어의 개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플레이만 보면 방치형 게임같이 느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획득한 아이템을 일일이 확인하고 교체해주는 작업 영웅은 야영지를 시작으로 필드를 한바퀴 돌고 다시 야영지로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일회로 루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루프를 완료하게 되면 루프 횟수에 따라 몬스터가 점점 강해지고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등급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플레이어가 루프 횟수에 따라 강해진 몬스터의 스펙을 확인하고 영웅의 장비를 교체해주면서 영웅이 죽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 플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할수 있는 두 번째 일로 카드 배치가 있었습니다. 카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존재했는데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우듯이 영웅에게 몬스터라는 먹잇감을 제공해주는 지형 카드와 영웅 자체의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지형 카드로 구분됩니다. 현재 루프 단계에서 무리 없이 사냥이 가능하다면 몬스터를 추가로 스폰시키는 지형 카드를 배치해 몬스터의 수를 늘려 장비 수급 및 경험치 획득량을 늘리고 만약 지금 루프 단계에서도 사냥이 버겁다면 영웅의 능력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형 카드를 배치해 부족했던 능력치를 강화시켜 좀더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하도록 밸런스 조절이 가능했는데요. 이렇게 플레이어는 몬스터의 스폰부터 영웅의 능력치 상승까지 필드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던전 메이커가 되어 영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설명만 들어보면 저런 방식의 게임이 무슨 재미가 있지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루프 단계 에 따른 난이도 증가와 아이템의 밸런스가 잘 맞는 편이라 방심해서 몬스터를 더 생산해 버리면 최악의 상황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영웅의 스펙과 필드의 수준을 잘 파악해야 했고 이런 수준높은 밸런스는 플레이의 긴장감을 더해줬습니다. 하지만 밸런스 있게 몬스터 생산을 조절하고 영웅을 완벽하게 육성시킬 경우 매 턴마다 수많은 아이템을 챙기며 무쌍을 찍는 나의 영웅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잘 키워놓은 자신의 영웅을 보고 있으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세팅한 자기 자신이 너무 대견스럽게 느껴졌고 알수 없는 만족감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프 이어로도 사망 후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때좀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스테이지에서 얻은 재료로 건물을 짓거나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었는데요. 이때 새로운 특성 및 카드가 추가됐고 새로운 영웅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총3 마리의 영웅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사용이 가능한 검과 방패를 사용하는 전사와 특별 능력과 두 개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도적, 다양한 해골 병사를 소환하고 함께 싸우는 네크로맨서가 있었습니다. 전사는 처음부터 사용이 가능한 캐릭터로 다른 영웅보다 안정성이 높지만 별리 좋은 부분도 없어서 튜토리얼 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웅인 도적은 두 개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었고 치명타라는 옵션을 이용해 아주 강력한 한방한 방을 노릴 수 있었는데요. 보적이 장착할 수 있는 신발은 기본적으로 회피 옵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사처럼 안정적인 생존은 불가능했지만 회피를 일정 수치까지만 올릴 수 있다면 생존은 물론 데미지가 챙길 수 있는 사기 캐릭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크로맨서는 세계 영웅 중 가장 개성이 뚜렷했는데요. 해골 병사를 소환하면서 싸우는데 아이템 옵션으로 소환할 수 있는 해골의 수량을 늘릴 수도 있었고 소환 등급이라는 옵션을 챙겨 상위 등급 해골 병사를 소환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네크로맨서는 감옷을 착용할 수 없어 HP가 다른 영웅에 비해 낮았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초반에는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해골이 4마리에서 5마리만 늘어나면 다른 영웅은 뛰어넘는 사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로프 히어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두운 분위기와 독특한 게임 스타일 덕분에 출시 이후 일주일만에 50만장이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로그라이크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항상 같은 방식의 게임에 질린 유저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스팀 게임은 2021년 3월 3일에 스팀에 출시된 팀파이트 매니저입니다. 이 게임은 e스포츠의 감독이 되어 팀을 직접 관리하고 선수들을 육성시키는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인데요. 아기자기한 느낌의 도트 그래픽으로 LOL을 연상케 하는 많은 요소들을 볼수 있는데 플레이어는 작은 숙소를 시작으로 선수를 영입하고 그 선수가 잘하는 캐릭터를 파악하고 육성시키면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는 캐릭터가 LOL만큼 많지는 않지만 선수마다 능력치는 물론 다룰 수 있는 캐릭터까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수와 팀의 전력을 분석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수 영입 기간에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망주의 영입도 가능한데 이런 수준 높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선수단의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게임의 진행은 실제 팀 운영을 하는 것처럼 꽉 짜여진 일정대로 진행되는데요. 선수 영입 기간이 있고 영입 기간이 끝난 후에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는 에 o l 처럼 뱀픽을 진행하고 각 선수들이 사용할 캐릭터를 플레이어가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AI가 생각보다 영리해 뱀픽과 캐릭터를 선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할 캐릭터를 상대에게 뺏기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실제 경기는 플레이어가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팀 전술 지시를 내릴 수 있어 상대 조합에 맞춰 궁극기의 사용시점 이나 연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면 나이 선수들이 싸우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데 캐릭터마다 상성이 있고 스킬 및 궁극기의 구성이 다양해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캐릭터도 처음에는 2대2 로 시작하지만 추후에는 4대4까지 확장되는데요 밴픽을 유리하게 진행하고 상대방 보다 좋은 조합을 구성해 선수들의 훈련 상태에 맞는 캐릭터를 지정하는 것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감독이 할수 있는 일을 마치고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지켜보 게 되는데요. 정말 이 스포츠 감독이 된 느낌으로 선수들을 간절하게 응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그 중간중간에 신규 패치 적용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신규 캐릭터가 추가되거나 사용하던 캐릭터의 능력치가 상향 및 하향 조정되면서 지속적으로 경기의 변수가 생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플레이어는 이 패치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며 변화에 따라 선수를 교체하거나 새로 영입해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했습니다. 특히 선수단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많은 골드를 필요로 했는데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스폰서를 고용해서 미션을 성공해야 골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골드 벌기가 무척 어려워 보였는데요. 독특하고 재밌는 시스템으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의 스트리밍 활동. 실제 유명 e스포츠 선수들도 스트리밍을 한다는 부분을 생각해 이 같은 시스템을 추가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선수에 따라 팬의 수가 다르고 시청자들에게 받는 미션에 따라 확률적으로 골드를 벌수 있었는데 이게 무척 참신하고 재밌어 보였습니다. 물론 단순 확률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선수들에 대한 애착이 좀더 생기고 실제 e스포츠 선수단을 운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장비와 특훈, 정신계조 같이 좀더 다양하게 육성시킬 수 있는 많은 시스템 들을 제공했는데요 처음 그래픽을 보고 좀 가볍고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컨텐츠의 깊이가 깊었고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에로 l 에 관심이 있고 매니지먼트 게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타임아신을 탄 것처럼 시간이 순삭되는 경험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팀게임 베스트 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작 A급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좀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제 취향에 가까운 게임들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